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9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장에는 양자암호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에코프로BM, SPG, 레몬, 에코프로, 금량, 미래나노텍, 포스코케미칼, 소니드 순으로 순위에 올랐네요 코스피는 박스 하단 이탈했고 121선 위 흐름이네요. 코스닥은 11선 위 추세 유지 중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월봉은 둘다 역돌초이고 코스닥이 양봉 연속 3개로 적산병이고 더 강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2500 안착 실패하면 계속 박스 흐름이 이어지겠네요. 3월 9일 특징주는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리튬, 양자암호, 감속기 로봇, 한동훈, 원자력발전, 전자결제 애플페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 강세였고 오늘 이 관련주들 조정이 나왔는데 일부 종목들은 강세가 있었습니다. 석경AT는 새로운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석경AT 공부용으로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역돌초 후에 박스 흐름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한 흐름 복습하세요 레몬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수명이 늘었다는 기존 뉴스로 오늘 상승 나왔고 이 아이디도 최근에 LNF 관련 상승으로 오늘 재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2차전지 리튬 관련주입니다 자이글은 신상품 의료기가 식약초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12월에 2차전지 신사업 추진한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소니드는 최근에 협력사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지에넌 에너지와 코이즈도 기존 뉴스로 움직임 있었습니다. 다음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리서치아름은 6일에 챗봇이랑 인공지능 이유를 이끌 올해의 테마로 양자기술을 꼽으면서 유망주로 KCS, 우리넷, 드림시큐리티 등 3개 종목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KCS가 상한가 마감했고 우리로, 우리넷, 텔레필드, 드림시큐에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가 양자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르면 이달부터 국가정보원이 양자암호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시범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양자암호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KCS는 지난달에 SK텔레콤과 공동개발에 성공한 양자암호칩을 출시한 바가 부각되면서 상황가 나왔네요. 우리로는 양자 암호통신의 핵심 부품으로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 센서를 칩에 구현한 단일 광자 검출기 상용화에 성공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넷은 세력 매집 중이라고 추천했었고 눌림박스 재추천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네요. 현재 5시 반 기준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SC엔지니어링은 호실적으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강세에 동태마인 코오롱플라스틱, 서진오토모티브 같이 강한 상승 나왔네요. 다음 감속기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대차가 코수닥 상장 로봇 부품기업 A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로봇 부품용 감속기 분야 시장 선두기업으로 꼽힌다고 알려지면서 감속기 관련주들이 전일시회 및 정규장에서도 큰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이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신제품 출시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SPG, SBB테크, 해성 TPC는 감속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푸른 기술 역시 현대차가 코수닥 시장의 로봇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협동로봇이라고 불리는 심포니 15를 공동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따로 뉴스는 없고 부방이 최근 상승하면서 오늘 같이 강세가 나왔네요 부방 추천주이고 월봉 박스 하단 살짝 역돌초 보여주어서 추천했고 3일 만에 30% 상승 나왔네요 월봉 역돌초에 집중하라고 했었고 정석 상승 나왔습니다. 흐름 복습하세요. 1봉은 매물소화 481선 안착 박스 돌파 시도 구간이었고 박스 돌파하면서 쭉 상승 나왔습니다. 항상 신하님이 추천하는 타점에서 추천 나갔고 유사 타점 경험치 쌓으시고 이런 차트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열심히 복습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금비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 노을, 오파스넷도 함께 움직임이 었습니다오파스넷 역시 추천주이고, 박스 돌파하면서 12%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전력공사 등과 협력해서 현지의 제3호 원전을 짓는다고 알려지면서 어제 지투 파워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피코그램과 한정기술이 크게 상승했네요. 피코그램 갯매우기 차트인 거 다들 기억나시겠죠? 특징주 영상과 시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갯매우기 상승 주고 조정 후에 오늘 원전 관련 이슈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60% 상승 나왔네요. 갯매우기와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은 전자결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최근 애플코리아와 현대카드가 20일에서 24일 사이에 국내에 애플페이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다방은 26일부터 대다수 매장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하잉크코리아, KG 모빌리언스 외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화신은 388억 전기차 부품 공장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상승. 현대공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확보하며 북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박셀바이오는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세포치료제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에서 이번에 국제특허를 출원한 면역세포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하네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에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해서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계속 상승했는데요. 세종 메디칼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로 부각되면서 전일시회 상승, 정규장에서도 14% 상승이 있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기법상 25,000원까지 간다고 했고 초가 도달하면서 90% 상승 나왔네요. 월봉 역돌초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BL은 자체 개발한 면역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FDA로부터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미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이처셀은 대표의 무죄 확정으로 9% 정도 튀었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호주 일상 투약을 개시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투약을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는 임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루킨 18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는 현재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아서 상업화에 성공할 시에는 계열 최초의 신약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추천주입니다. 루니처럼 10월부터 쭉 반복 추천한 종목이고, 최근 박스 돌파기대로 추천해서 45%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와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다음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환경부가 수상 태양광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하네요. 2030년까지 댐수면 19곳에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관련주들 시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가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SDN, S에너지, 대명에너지 외 반짝 상승 나왔네요. 다음 김기현,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전날 김기현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김기현 관련주는 당선 재료 소멸 하락, 안철수 관련주는 낙선으로 하락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스펙 합평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라운텍이 오늘 약세를 보였네요. 라운텍은 전자부품 업체로 확장현실 글라스에 들어가는 광학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TV는 50억원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카카오톡이 챗봇을 출시하면서 컴퍼니 K의 과거 투자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고 1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이 챗봇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전송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월 9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